자 개구리가 멸종한다? 아니죠. 위기? 위기? 아 이건 좀 많이 간 얘기네요. 근데 개구리의 위기가 오고 있다. 뭐 이런 얘긴데 무슨 얘기냐면 국제 비영리 동물환경보호단체인 프로와일드라이프라는 데서 이제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인데요. 보고서가 이럽니다. 프랑스, 벨기에,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들이 개구리를 연간 2억 마리 넘게 수입해서 먹고 있대요. 왜 그러냐면 개구리 다리 요리 요거 먹고 있대요 예. 그래서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게 생각보다 개구리가 개구리가 그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개구리뿐만 아니겠죠 되게 많은 예, 다양한 동물들이 어, 생태계 먹이사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예, 그래가지고 어, 개구리 다리 요리 때문에 이게 미식인가봐요? 개구리를 연간 2억 마리 와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요? 네. 그래서 지구 생태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요. 왜냐면 아니 뭐 개구리만 네 이게 예, 사실 개구리만은 아니거든요. 어 우리가 그 고기를 먹잖아요 뭐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근데 특히 소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정말 많은 양의 비료 사료를 쓰게 되고 그것이 또 미치는 환경적인 악영향이 있고 또 소들이 이제 메탄가스를 많이 뿜어요 그래서 발생하는 환경오염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야 개구리만 가지고 욕할 건 아니고 사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탄소 배출도 하고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예, 그러는 것 같아요. 어, 그냥 적당히 우리가 환경을 생각하면서 지구를 생각하면서 먹자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예. 근데 그게 또 이런 이야기가 있죠. 르몽드지가 예,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네. 지구를 위해 해초먹는 한국인 자, 우리 해초를 많이 먹자고요. 우리가 어, 저는 개인적으로 고기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할 말은 없지만 어, 그러면 뭐라도 하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대신 뭐라도 하자 예, 해초를 많이 먹자 <웃음> 자 김이죠 미역도 있고요 프랑스 르몽드지가 한국인들이 김이나 미역 등 해조류를 많이 먹는다 예. 근데 이게 왜 지구를 위해서 도움이 되냐면 해조류들이 광합성을 하죠 광합성을 하게 되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게 되고 이게 지구 온난화랑 싸우는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더불어서 더불어서 어 해조류가 바다에서 자람 음 딱히 비료가 필요없음 예 네. 네, 그래서 토지 회복의 도움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먹으려고 비료를 쓰잖아요. 그러니까 옛날에 인구 위기가 있었을 때 어,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인구 자체가 지구에 큰 위기를 가져올 거다. 어, 그게 뭐냐 우리가 인구가 많아지니까 먹을 게 없고 먹을 게 없으면 다시 인구가 죽는 그런 문제. 가 그러니까 인구생산보다 인구증가가 더 많아서 우리에게 위구,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근데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됐냐면 비료를 우리가 발견한 거거든요. 비료를 개발해 내면서 즉 화학적 으로 우리가 그 위기를 돌파한 건데 비료가 발견이 되면서 이제 식량생산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거죠.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해도 식량생산이 더 되니까 이제 인구의 큰 위기가 찾아오지 않은 걸 그렇게 넘어왔어요. 넘었는데. 어쨌든 결국에는 우리가 토지에 비료를 막 줘가지고 토지의 기를 쫙쫙쫙 빨아먹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. 그런데 이 해조류는 바다에서 자라고 딱히 비료도 필요 없기 때문에 토지가 토지의 힘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. 예, 토지오염의 어, 일종의 좀 해결책이기도 하다.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에서 우리는 많은 걸 생산해서 먹어야 되지만 여하튼 그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해조류를 많이 먹는 것이 지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. 어,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네티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. 뭐래? 만나서 먹는 건데. 예. 그죠? 맛있죠? 맛있는 거예요. 제가 미역국 완전 좋아하거든요. 미역국 최애. 예. 너무 좋죠. 미역국 맛있어서 먹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또김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 참고로 김이 단백질 식품인 건 예, 알고 계시죠? 김에는 단백질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김 많이 드시면 단백질 채우는데 진짜 좋아요 제가 약간 단백질 그 어, 중독은 아니고 단백질을 되게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 게 있거든요 어려서부터 예, 그래서 단백질 그래서 김 이런 거 많이 드시면 좋아요 어 참고로 아시다시피 어, 세계인의 에, 스낵이 됐죠 김 한국 김은 세계인이 군침 흘리는 중 지금 미국에서 난리가 났고요. 미국, 유럽 등지에서 특히 어떤 고급, 고급 디저트 간식으로 유명해지고 있고요. 고급 스낵으로. 특히나 이게 또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걸로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이미지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그냥 맛있게 우리 김 많이 먹고요 그리고 김 열심히 세계에 수출도 했으면 좋겠고요 음, 어,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걸로 먹었는데 세상에 환경과 지구에 도움까지 된다 얼마나 행복해요 예 그래서 열심히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참고로 그거 가끔 아시죠 왜 바다에 보면 이상한 검은 어, 사각형들이 어, 존재하거든요. 이거 이상한 거 아니고요. 이게 김입니다. 예, <웃음> 네. 김이에요. 김, 그래서 그런 걸볼 때마다 군침을... 음, 군침을 다지시면 됩니다. 예. 네.